안녕하세요 김뮬리입니다 투쿨포스쿨에서 참 마음에 드는 치크가 출시돼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태그 원더랜드 치크 빔입니다 이번 원더랜드 치크 빔은 몽환적이면서 나만의 동화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총두 컬러가 출시가 됐고요 패키지는 사실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에요 원더랜드의 제품의 특징을 살린 사랑스러움과 몽환적인 느낌을 모두 담아냈어요 그리고 두 컬러 모두 눈으로 보기에도 과하지 않은 은은한 글로우 치크 컬러가 느껴져요 하나씩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피치 헤븐 컬러인데요 눈으로 봤을 때는 모브 베이스에 피치 골드 컬러가 섞인 느낌이에요 촉감은 엄청나게 촉촉하고요. 제형 자체가 매끈하게 밀착되는 촉촉한 오일 타입의 젤리 블러셔예요 그래서 얼굴에 체크를 올릴 때는 브러쉬를 밀어서 바르는 것보다는 톡톡톡 올리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컬러를 보면 피치빛 로즈골드 컬러감이 느껴지고요. 웜쿨 상관없이 발라도 되는 예쁜 컬러이고요. 펄감 자체가 자잘하고 투명하게 비춰지는 펄감이에요. 보통 펄감 있는 치크를 보면 펄감이 좀 크거나 사이버틱한 느낌도 나는 제품들도 종종 있는데 이 제품은 내추럴하게 표현되는 게 특징이에요. 컬러감 자체도 따뜻한 느낌의 자연스러운 피치빛 로즈골드 컬러로 표현이 되고요. 펄감이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고 하이라이터를 따로 사용하지 않아도 얼굴에 볼륨을 살려주는 정말 말 그대로의 치크빔입니다. 저는 컬러감을 좀더 표현하고 싶어서 손으로 한번더 톡톡톡 올려줬어요. 오일감이 있어서 그런지 손으로 올려도 밀착력이 좋고 매끈하게 표현이 돼요. 얼굴에 볼륨감이 확 느껴지죠? 두 번째, 이브닝 모브 컬러입니다. 쿨톤 분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이고요. 바이올렛과 핑크, 그리고 실버펄이 들어있어서 몽환적인 느낌 가득 느껴지는 컬러입니다. 피치에븐 컬러보다는 펄감이 좀더 들어간 느낌이고요 컬러 발색도 좀더 느껴집니다 얼굴에 올려보니 피치에븐 컬러보다는 확실히 발색이 좋아요 양 조절을 좀 신경 써서 해야 한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얼굴에 올리니까 바이올렛 컬러와 실버 컬러의 발색을 확 느낄 수가 있어요 바이올렛 컬러와 이 실버 컬러가 함께 조화가 되면서 몽환적이면서 싱그럽고 사랑스러움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브닝 모브 컬러가 일반적인 모브 컬러의 발색이 아니라서 좀더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좀더 많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컬러입니다. 지금까지 김밀리의 투쿨포스쿨 태그 원더랜드 치크빅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밀리와 함께 예뻐지세요. 안녕! 빠이!